키워 응? 음 어, 음 아, 아! no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, 알았어. 아우 잠깐만 대 너... 어, 제가 가져렇게 진짜 다였어 아, 진짜 다있어알 굳이 빠어아 머리는 인간으 음 해야지 잠깐만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아이